4 0 명이 보여서 매칭됐습니다. 어, 저쪽도 윤건 있네. 가자! 아까 핑 찍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어, 졸로 가야겠다. 던전인가, 저기? 아, 던전이구나. 여 근처에 있어 보겠습니다. 아, 전에 여기 있다가 망한 느낌이었는데? 오케이, 바로 앞에. 아, 좀, 거 떨어지네. 어, 이디왔어 음... 와, 이 버그인가 사라졌네. 경험치는 아씨 경험치도 안 줘. 아이씨아유 길을 잘못 흘렸네. 아하 <웃음> 가드를 해야 되는데 채소를 누르고 있었어. 아, 사람 있다. 승 소빵, 소빵, 필승, 기 사운 봤죠? 아, 사람 멀치 기. 안돼 오씨 굉장히 아픈데 스킬 데미지 어! 어! 컨운터아 이거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아피한대 <웃음> 남았네? 아 스킬 한번 미스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졌다 와.. 끝까지 따라올 게 센데? 아, 이제 길 없다, 길 없다. 아, 좋아요. <웃음> 완전 대역전이었죠? <웃음> 와, 이걸 바보같이 다 쫓아오네? 아, 게이트, 게이트. 오, 오, 역전승, 오졌다. 아, 여기 벌써 털어갔네? 다음 완전 지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어 보스다. 어, 빠르게 나겠죠오 이거 다운. 아! 뭐야 뭐야! 응? 뭐야 갑자기? 아니 갑자기 렉 걸리더니 죽어버렸네 그냥? 아씨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그냥 바로 던전 갈까? 어릴 적 기억이 어제 일인 사이 아 망했다 망했다 어왜 안맞아? 아왜 안맞아? 으아아 아 왜이래? 으아 아, 아, 어, 어 이번 중간에 팍팍 끊기면서 랭걸리는거 뭐지? 와 미치겠네? 이거 때문에 또아술로 반격했는데 아무도 없나? 어 사람 사람, 사람. 이 안녕계세요 여러분. 아, 씨, 바로 도망가네. 도야지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아 이쪽도 있구나 아 20.. 20렙 아..좋다 오케이 20, 20쪽 20쪽 꺼져? 씨. <웃음> 아 기력없다. 기력없다. <웃음> <웃음> <씨. 웃음> 하필 양쪽이서 오냐? 체력 증가, 체력 가 일단 저기 한명 있거든요?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가자. 오케이 배웠고. 아 단전 실패아 아, 양쪽으로 도망가네. 정지하겠습니다. 야, 얘또 왔네. 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보 모션 들어 누는모 때문에 좀 공격이 힘드네요. 다음 안전 지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게 있다 일단 지금 기력이 없기 때문에 기력 좀 채워야 되고요. 기력 있어야지 스킬 공격과 그 가드를 제가 유지할 수 있거든요. 가드 공격을 어디로 왔지? 아저두명 있구나. 음. 응? <웃음> 개뽀록인데 나이스죠? 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돼 이거 썼는데 야. <웃음> 아, 클났다, 클났다, 클났다, 클났다. 아, 너무 아파. 아, 이거 두 대면 죽는다. 이거, 아, 이거 씨, 자리가 안 좋네. 벌써 줄어들어? 남은 사람은 다섯 명. 아, 아까 그 끝내야 되는데, 그 사람 오른쪽 두명 싸우고 있고. 아저 타워가 문제인데 힘들 자식. 아, 지역 확정되었습 순방. 무정 옵니다. 음. 아, 나한테 오는놈부터 잡아야 되는데 음, 음, 음. 아이 못올라가네? 아. 뒤에 한명있고 아아아아 아, 쟤부터.. 사우스 이겨야겠다 바로 이쪽에도 있어요. 아, 어, 그럼 탈수로 같은 거 있어요? 무슨 본나? 얘가 잡았어? 우와 <목소리> 더개던다 더웠... 사기죠. 열기가 줄가 어! 저기. 에! 뭐야 한명 있었네? 뭐 어떻게 된 거야? 아아 아, 이든 아나씨쟤 아, 죽은 거 아니었어? 아 깝다! 진짜 깝다 와 챔피언 할수 있었는데 아 하이라이트? 아 요거 되게 뜬금포였죠? <웃음> 갑자기 찍었는데 죽었어 아 이렇게 킬한 모습만 모아가지고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나보네요 아 아쉽습니다 윤건의 플레이는 대충 감이 왔어요 방금 걸로 구석진 곳에서 4번 쓰고 원거리 형태로 유지하다가 상대가 맞았다 싶으면 다시 풀고 근접해서 싸우는 뭐 그런 캐릭터인 것 같네요 문제는 뒤가 내 네, 뒤가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방금도 저 1등 할수 있었는데 뒤에 시야 차단된 것 때문에 못 봤죠? 저 분명히 그... 캐릭터 죽은 줄 알았거든요? 알고 이제 1대1이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어 이렇게 스트레스 테스트 두 번을 다 해봤고요. 새로운 캐릭터 윤건까지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